안녕하십니까 건강한 학습연구소 코치 김상태 배인주입니다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 무료 공개 웹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은 지원 디웨이트 교수법에 대한 이해 구체적 성과, 학생과 학부모님에 대한 실전체험담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미나 진행에 앞서 두 가지 사항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들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세미나를 시청하는 동안 휴대전화 전원을 끄시고 메모장도 준비하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는 시청특전을 드릴 건데요. 지원 디베이트 방식을 통한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무료로 드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번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년 전부터 아이들과의 수업에서 좀더 효율적인 교수법이 없을까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과연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성적까지 오르게 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던 열학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데요. 학습에 집중을 전혀 못해 학교와 학원, 심지어 과연생도 포기했던 자폐화 수준에 가까운 아이였습니다. 코칭 전문가인 어머님조차 어찌할 바를 몰라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찾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생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상황이 좀 심각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려 왕따를 당했고 학업은 모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칭찬을 했고 그동안 아이에게 제대로 된 칭찬 한번 하지 않았던 어머니에게도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학업의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3이 되어서는 서울대를 목표로 공부하겠다 하더니 지금도 학업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놀라움과 감동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9등급인 학생이 3등급, 8등급인 학생이 2등급으로 오른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례를 경험하며 저는 제 수업 방식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업 방식에 적응한 아이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사고력, 표현력, 긍정적인 생활 태도까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게 되면서 저는 좀더 체계적으로 수업 방식을 정제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지원디베이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성적이 빨리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죠. g 입 c 교육으로 방향을 잡으면 성적은 금세 오를 수 있지만 시험이 끝나면 금세 까먹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공부했고요. 그래서 공부가 참 재미없었습니다. 기존의 교육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적만 올리면 된다는 학부모님도 설득해야 했고 g 입 c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도 절실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가 재미없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세계적인 융합인재로 발돋움할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원 디베이트 수업을 만나면 처음에 모두 어색해하고 적응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러나 곧 익숙해집니다 빠른 학생은 2개월 만에 골지에서 1등을 하기도 했고요 하위권의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간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과 사고력 표현력, 창의력도 같이 향상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입식 수업 방식으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고력, 응용력, 창의력, 표현력 등에 대응되지 않아 학습과정과 과제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이 더 심도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시련은 훨씬 커지고,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좀더 쉬운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 계속 생각을 했고 지원 디베이트 교수법을 좀더 구체적이고 쉽게 체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계화된 지원 디베이트 비법을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선생님들에게도 이 방법을 쉽게 익히도록 해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 주자는 마음에 남편과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설립 7개월 후 아무런 홍보 없이 입소문만으로 매출 10배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선생님들의 생활 환경이 좋아야 학생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선생님들의 환경 개선에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은 주도적 학습 의지가 없을까요? 왜 수업 방식이 바뀌면 혼란스러워 할까요? 왜 목표한 대학을 들어가거나 대학을 졸업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게 될까요? 지원 디베이트 수업을 그동안 접목해본 결과 그 이유는 바로 오랫동안 주의식 교육이라는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지원 디베이트교과 연계 수업은 선생이 주인이 아니라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게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현재 상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원 디베이트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전문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짧은 기간에 8, 9등급에서 1, 2등급까지 성적이 오릅니다 여기에 사고력과 표현력이 형성된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되면 몹시 신기하고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성취 의욕이 높아진 학생들이 속출하는 경험을 하면서 저 또한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연히 지원 디베이트 비법이 앞으로 전국에 확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배운다 해도 아이 스스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의 가능성을 믿고 아이들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범하게 느껴져 간가할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개 자녀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녀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한다면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띄워드릴 콘텐츠에 집중하셔서 아이들에게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지원 디베이트 트레이닝을 받은 선생님들의 실제 수업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삼형식 네. 제가 아까 삼형식 뭐라 했죠? 그건 모르죠. <웃음> 저도 상상이나 잘 몰라요. <웃음> 수업 아까 들었잖아요. 뭐 했어요? 아, 아직 한번 듣고 안 와요 선생님. 그렇지. 어. 그거 그냥 달이 지구보다 6분의 1 정도 중력이 더 있어서. 그렇지 아주 잘했어. 여기서 변한다. 맞지. 네. 계속해요. 이야. 그래서 형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영어야 영어 너무, 너무 영어 완벽하게 해설을 하는거 아닙니까? 첫 수업 어. 듣고 어 정말 잘하는데 어 정말 잘하네. 어. 어, 정말 잘하네. 응. 어. 그래, 그래. 그거, 그거. 맞아. A, M, S, 어, 그렇지. 그거, 그거. 걔 이름이 부분분수거든. 부분분수. 그래, 그거야. 그거 이용해서 하면 돼, 이제. 아, 다행이다. 지원디베이트는 지금까지의 수업 방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을 겸비하고 교육 철학이 같다 하더라도 각 감옥의 선생님들을 교육해서 이해시키고 실전에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론 교육을 받고 완벽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시전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예전 방식대로 돌아가곤 합니다. 선생님도 변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이 아닌 인성과 다른 능력이 먼저라고 부모님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벽은 평생을 주의식 교육에 젖어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3 학생들은 당장 수능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쉽고 보편적인 수업 방식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아이들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실전에 대입한 결과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젠 누구든 지원 디비트 수업 방식에 적응한다면 걸어서 갔던 방식을 벗어나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더 자세히 지원 디베이트에 대해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법은 모든 교과 수업에 적용 가능합니다. 첫째, 학생과의 공감 형성입니다. 일단 학생의 얘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줍니다. 어디에 흥미가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가정에서 부모님과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차천 전문 코치와 함께 수업을 하면서 그 일을 찾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1차 질문 단계입니다. 첫 수업에서는 1시간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미리 알려줍니다. 60분 수업이라고 하면 50분만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10분은 분인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알려줍니다.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면서 1차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학생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힌트를 주며 어떠한 대답이라도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도 대답을 못하면 선생님이 주도하여 다시 수업을 진행합니다. 처음엔 다 그러니 괜찮다고 하면서 부담감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2차 질문 단계입니다. 학생이 대답을 하면 왜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 재차 질문에 들어갑니다 엉뚱한 방식의 논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면 선생님이 구체적인 논리와 사례를 들어 더 완벽히 이해를 시킨 후 다시 설명을 기다려줍니다 학생이 설명하면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다 이제는 선생님과 학생이 입장을 바꿉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론 설명 및 문제 풀이를 하며 판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은 자연히 학생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입장에서 판서를 보며 다각적인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통해 더 정확한 이해와 사고력, 응용력, 표현력 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판서가 끝난후 역시 칭찬과 격려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력과 흡수력이 가장 좋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과정을 반복했을까나 하면 대학시험이나 회사 면접 비즈니스 당의 프리젠테이션,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도 자기 생각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100년의 인생 중에 성인이 된 이후 나머지 80년 인생을 좌우할 습관이 이 짧은 수업 시간에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다섯째, 지금까지 했던 전체 내용을 토론 방식으로 분인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수월했고 어떤 부분이 이해와 설명이 힘들었는지 또 느낌은 어떤지 등 선생님은 학생의 장점, 그리고 관심사를 천천히 파악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업을 진행한 후에는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를 서로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원 디베이트 수업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성적 결과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명도 탈락 없이 목표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기본 바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과 아이, 선생님과의 3위 일체된 공감 형성과 신뢰, 그리고 그 밑바탕 아래는 지원 디베이트 공부법에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학생 스스로 학습의 주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위 학생들과 학부형의 인터뷰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재학중인 고3 김예은이라고 합니다. 어, 기간은 2년정도 수업을 받았고요. 어, 과목은 주요 과목들이랑 사탐이랑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다 토론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스스로 답하는 방식이 많다 보니까 다음 수업 때도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영어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중3 때까지는 영어가 저한테 너무 싫은 존재고 그랬는데 고1 때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나고 제가 영어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없어지고 영어가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1학년 때 고1 때 제가 되게 소극적이었는데 친구들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근데 고 이때는 제 성격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제가 자존감도 많이 높아져가지고 좋았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이 다 올랐어요 근데 특히 영어에서 6등급 정도가 상승을 해서 좋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심리학 동아리를 하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 심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대학과를 심리학과로 정했습니다. 음, 제가 고3이라는 게 믿겨지지도 않고 부담이 되는데 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해왔듯이 건강한 학습연구소 선생님들이 잘잘 이끌어주시면 믿고 잘 따라갈 생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서 영광연구에 다니고 있는 이학년김희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중3 때부터 현재까지 약 2년 정도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요 과목인 국분수를 중심으로 사회, 사회와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학습연구소의 매력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두 개를 꼽자면 첫 번째는 1대1 토론식기로수업 하니까 제가 모르는 거는 금방금방 물어볼 수 있게 되어서 이게 좀더오안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일반 주입식 교육과 달리 제가 자기주도 방식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에 네, 이끌어가기 때문에 좀더 기억이 남고 재밌는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학원들과 달리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기주도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수업이라서 좀더 유익한 수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 성적뿐만 아니라 다른 진로 얘기도 많이 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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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좀 들쑥날쑥, 좀 규칙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수업을 하면 할수록 전반적으로 좋아졌는데 가끔 제가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떨어지는 게그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제외 나머지는 정말 좋고 사회 참 사회 참고도 사회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70점대였는데 이제는 9 0점대로 올라가면서 안정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회탐구는 보름만에 70점에서 9 0점대를 올리는 정말 기적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수업시간과 평소시간에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진로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라는 꿈을 갖게 되어서 그 기자를 향한 신방가에 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시 군서고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학년강윤찬이라고 합니다 2년 가까이 된것 같고 지금은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일단 접근성에서 매력이 있다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스스럼없이 대화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성적이 하위권에 위치했었지만 10개월 정도라는 수업을 한, 받은 후에 2, 3등급이라는 나름 중상위권에 위치하게 되었고 내성적인 성적이었지만 어 표현력이 증가하는 약간 외, 그, 외, 외적인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어, 기존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알려주는 형식의 수업만 했지만 여기 건강한 학습연구소에서는 선생님이 먼저 저에게 그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제가 답하는 형식의 수업이 정말 큰 계기가 됐다 생각하고요. 또그 제가 그할수성적이 그 계속 상상하면서 이제 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서 뚜렷한 목표가 생기고 진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섯 살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접해 왔었는데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성적이 올라오 결국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라는 전공과를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나가서는 그 컴퓨터 게임 개발자 그러는 진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강학습연구소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올 고3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조수아라고 합니다 국영수 주요 과목과 사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다 보니까 늘 서울의 우수한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찾다가 건강한 학습연구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인 제가 주도하게 만드는 수업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어색했지만 여러 번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점점 재미도 있어졌어요. 두번째는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번째는 일반적으로는 수업에서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건강한학습연구소 수업을 하면서 저도 선생님과 같이 수업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게 되었어요 두번째는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중학교 저학년 때는 2 3 0점대에 꼴찌 성적을 유지하다가 건강한 학습연구소를 만나고 나서 두달만에 8 9 0점대에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학은 반에서 1등 하기도 했어요 강원도 화천군에서 주관하는 독서토론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서 7박 9일에 이태리 여행을 무료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중학교 과정보다 더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데, 건강한 학습 연구소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면 더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 살고 있고요. 중남... 고이두다을든 엄마입니다. 우선 아이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입시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또대학에 가면 이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취업을 할까? 요즘 뉴스를 보면 고, 고졸 고 학생이 대졸 학생들보다 더 취업을 잘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저도 저희 아이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건강학습연구소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서 엄마 나 학원 안 다니고 여기서 한번 과외를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어, 야, 그래도 학원이 낫지 않을까? 엄마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래, 니가 원하면 한번 해보자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저도 안 믿었어요. 아이가 과연 이걸 잘할까? 어, 선생님이 컴퓨터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아이에 대해서 속속 집어주실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아이 수업하는 걸 한번 봤더니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이가 재밌게 공부를 하,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일을, 하다, 일을 하는 다 일을 하 엄마이다 보니까 관심은 많이 있어도 제가 어떻게 정보를 얻어올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학습연구소에서는 그거에 대한 저한테 정보도 많이 주시고 또 아이가 너무 주, 좋아하면서 습하고 대화를 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 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다른 엄마들은 아이 성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건다 필요 없고요. 오로지 아이와 선생님의, 선생님과의 선생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고요. 우리 아이가 제가 경험해보니까 학원 다닐 때는요. 항상 축 쳐주고 핑계를 대요. 엄마 나 이러면 학원 가기 싫어. 엄마 다 배합하는데 이 수업 시간만 딱 되면 아이가 밥 먹다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밖에 있다가도 수업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걸 보고요. 저는 다른 엄마들한테 아이가 진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연구소 선생님들이 있다고 이번에는 지원 디베이트 수업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식 교육에 실증이 난 학생 발표하는 데 자신이 없는 학생 안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자주 틀린 경험이 많은 학생, 응용문제에 대응이 되지 않는 학생,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학생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대웨이트 비법이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학생에게 해당되는 가장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방식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지원대웨이트 습관이 몸에 되어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느 곳에서든 영향력 인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교과연계 지원 디베이트 수업을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중고등부 교과연계 디베이트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은 한 명의 아이에게 세 과목 1대1 교과 수업과 디베이트 수업을 따로 한다면 한달 평균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교과 수업과 디베이트 수업을 따로 하게 되면 금액 투자 대비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저희 교과 연계 지원 디베이트 수업은 초등부 11만원, 고3 14만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따라서 1대1 교과 연계 지원 디베이트 수업으로 세 과목을 하더라도 한달 평균 교육비는 평균 35만원에서 45만원이면 됩니다. 시간이 두배로 절약되고 효율도 극대화되는 이 교육 비법을 지금도 이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지원 디베이트 전문 트레이닝을 받은 각 교과 선생님과 언제든 SNS 등으로 대화하며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지원 디베이트 수업을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누구나 쉽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지원 디베이트 비법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 기간에 수업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특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임원진 전문가가 40만 원 상당의 효율적 학습에 대한 코칭을 해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고력과 비판력, 표현력 그리고 협동심의 꽃을 할수 있는 1년마다 열리는 지원 디베이트 대회 일회 출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과외나 학원비가 부담이 되어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분들이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입니다. 특별 혜택을 받아보시고 주입식 교육의 실증을 느낀 많은 분들이 왜 지원 디베이트 비법에 열광 하는지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스스로 꿈과 목표까지 뚜렷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이 혜택은 선착순 50분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지원 디베이트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 네, 저희 지원 디베이트 수업은 학생과 선생님이 화상을 통해 일대일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원 디베이트 수업의 효율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네, 저희 지원 디베이트 수업은 일단 학생들이 재밌어 한다는 것이지요. 어, 그리고 모든 교과 과정을 1대1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 짧은 기간에 어, 표현력, 사고력, 응용력, 창의력, 어, 문제 해결력까지 동시에 향상됩니다. 또 어, 온라인이다 보니 어, 학원 등을 옮겨 다니며 버려지는 시간도 절약할수 있게 되겠고요. 어, 시간이 흐르면 주의식보다 학생이 학습 진도를 빨리 소화하기 때문에 자연히 성적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대일 토론 방식으로 익힌 내용이 오래 남기 때문에 어, 학습 진도가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어, 일시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높아 점수가 떨어진다고 해도 어, 이미 공부하는 습관을 배웠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과연계 지원디베이트 수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수업을 신청해주세요. 통화 중일 때는 상담 신청 문자를 남겨주시면 상담 후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디베이트의 전문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수업신청이 폭주하면 일찍 마감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원디베이트 웹세미나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수아가 건강한 뭐냐? 한 학습연구소? 예, 그만한 학습연구소. 제가 수아가 건강한 학습연구소 과연 과외 선생님들이랑 과연하는 걸몇번본 적이 있는데, 좀, 학교에서 하는 교육방식은 선생님이 준비해오고 학생들이 그걸 들은 후에 이제 자기 스스로가 복습하는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수학하는 교육방식은 먼저 자기가 배울 거에 대한 어 기본 지식을 강의를 찾아서 보든 뭐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서 보든 그렇게 알아본 후에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혼자두번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평소에 학교에서 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자기 스스로 잘 이해하게 될수 있는 그 교육 방식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아 보였어요.